이번 영상에서는 바다에서 대어 낚시를 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릴게요. 우선 필요한 준비물은 어선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민물에서 진행하는 대어 낚시와는 다르게 먼 거리에서 획득한 물고기를 판매대까지 옮겨와야 하기 때문이에요. 어선의 종류는 대별로 도면을 구입할 수 있는 조용한 탐구자의 어선과 팔로스의 결정 및 캐시로 구매할 수 있는 고요한 낚시꾼의 어선이 있으며, 상대적으로 조용한 탐구자의 어선을 구하는게 쉬운 편이에요. 어선 도면은 거래 가능 상태라서 경매장에서 골드로 구매하는 것도 가능하며, 건조대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어선 등록증, 어선용 조타장치와 기중기, 고출력 동력기관이 필요하고 착수금으로 45 골드를 소지하고 있어야 해요. 그리고 어선용 조타장치와 기준기, 고출력 동력기관은 목공 제작대를 통해서 만들 수 있으며 어선 등록증은 자파상인이백골드에 판매하고 있어요. 조용한 탐구자의 어선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대략적으로 2000골드에서 2500골드 정도가 필요하며 스트라다를 얻기 위한 수집 목록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낚시를 안하더라도 하나쯤은 만들어 두면 좋아요. 필요한 재료를 모아서 건조대를 설치하면 목재와 옷감 그리고 철제 꾸러미를 두 개씩 넣어서 작업을 할수 있으며 목재, 철제, 옷감 순으로 순서에 맞게 넣어야 한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완성된 어선은 상호작용을 통하여 소환 주문서를 획득할 수 있고 외형은 딱히 자랑하고 싶은 모양새는 아닌 것 같아요. 어선에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는 부품은 전방에는 작살포가 있으며 등짐칸이 3개 존재하고 콘티에식 어선추진장치와 콘티에식 물거품키 그리고 어선탐지경 등불이 붙어 있어요. 추진장치의 경우 강화를 통해서 등급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등급이 오르게 되면 어선의 최대 속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최소한 서사급까지는 강화를 해두는 것이 좋아요. 어선에 있는 어군탐지경을 활용하면 일정 거리 내에 있는 어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으며, 대어 낚시는 아무 장소에서나 진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형성된 어군이 있는 장소까지 이동해야 해요. 어군이 형성된 지역으로 이동해보면 많은 수의 갈매기들이 날아다니고 있어서 육안으로 구별하기는 쉬운 편이며, 한 가지 알아둬야 할 점으로는 형성된 어군이 계속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는 일도 있어요. 운이 정말 없는 분이라면 이 아저씨처럼 바로 앞에서 사라지는 경험을 겪어볼지도 모르겠네요. 물고기가 모여서 형성된 어군에는 바로 낚시를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조리기구를 통해 제작할 수 있는 떡밥 양동이를 사용해야 하며 소비되는 재료는 옥깃빠운 곡물 40개와 꿈틀꿈틀지렁이 60개를 필요로 해요. 그리고 양동이를 사용하면 해당 어군에서 대어를 20마리 정도를 낚을 수 있는 상태가 되며 낚싯대에 금빛 세공 미끼를 사용하여 대어 낚시 기능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마세요. 대어 낚시의 진행 방식은 민물에서 진행하는 대어 낚시와 동일한 방법으로 할수 있으며, 획득 가능한 품종의 차이는 있어요. 상대적으로 도세치와 청새치가 비싸게 판매되는 종류이며, 당연하게도 대형 중형 소형 순으로 판매 가치가 높아요. 어선의 앞쪽에 있는 수조에는 다섯 마리의 물고기를 저장할 수 있으며 소형과 중형만 넣는 것이 가능하고 대형의 경우에는 뒤쪽에 달려있는 기준기를 내려서 두 마리를 매달아둘 수 있어요. 그리고 대어를루팅할때 그로아에게 수직 부스를 장착시켜둔 상태라면 원거리에서 등짐을 획득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낚시를 진행하기 전에 미리 소환해두는 것이 좋아요. 대어낚시는 낚시 숙련도와 낚싯대의 티어에 따른 영향을 많이 받는 컨텐츠라서 새벽이슬 장화를 착용한 상태로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며 분쟁지역에서 오랜 시간을 머물러 있는다는 점은 약탈의 가능성을 어느정도 감안하고 진행해야 할거예요 획득한 물고기는 물고기 판매대를 통하여 판매할 수 있고 해당 오브젝트는 주로 교역소가 위치한 지역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대어낚시를 진행할 때는 비숙련 기준으로 60의 노동력이 소비되며 물고기를 판매할 때도 노동력 50이 소비돼요 그리고 판매한 대금은 무역처럼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급받는 형식이며 만선이었을 때비숙련 기준으로 소비한 노동력은 880이고 가치가 높은 품종을 골라서 잡아온 것은 아니지만 전부 팔았을 때 96골드 35는 12동을 벌었어요. 노동력당 수입으로 계산해보면 10은 94동으로 상당히 괜찮은 효율을 보여주었으며 가치가 높은 품종만 골라서 잡아온다면 꽤 쏠쏠할 것 같아요. 하지만 바다낚시와 동일하게 약탈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교역에 비하면 수입효율은 다소 낮다라는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많은 유저들이 이용을 안하는 컨텐츠가 되어가고 있어요. 추가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시고 영상이 유익했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